택시 요금 때문에 택시 운전사와 말다툼을 하는 꿈. 구설수와 망신살이 생긴다. 사고가 발생한다. 택시를 기다리거나 승차를 거부당한 꿈. 단체 가입, 협조기관, 청탁한 일, 소원의 경향 등을 기다리게 되거나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택시 기사와 이야기하는 꿈. 마음을 열어 조력자와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일을 진행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택시 안에서 우연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꿈. 만남의 광장이나 아늑한 분위기 있는 곳에서 어쩔 수 없는 인연을 만나게 된다. 상봉, 도어 하베이 계약 등을 하게 된다. 검은 택시가 방에 들어와 있는 꿈. 미혼자가 결혼을 서두르거나 집안 사람 중 누군가 집을 떠나거나 사망하게 된. 검은 택시가 방으로 들어와 있는 꿈. 미혼자가 결혼을 서두르고 집안 사람 중에 누가 사망하게 된다. 택시 안에서 손님과 담배를 주고 받는 꿈. 부동산, 물건, 상품. 사업 등에 관한 계약과 좋은 인연을 맺게 된다. 택시 사고나는 꿈 사고가 나서 내가 크게 다쳤다면 좋은 일이 발생하고 택시가 크게 망가졌다면 큰 투자를 받게 된다. 택시의 창을 통해 본 사건의 꿈 사업이나 생활 도중에 발생할 문제를 상징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일을 암시한다. 고장난 택시를 보는 꿈 파손된 택시를 보는 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파손된 택시를 보는 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택시를 타는 꿈 생활에 여유가 있다는 꿈이다 택시 기사가 손님의 말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꿈 실제로 윗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자유분방한 행동을 하다가 망시을 당하게 된다 택시 안에서 우연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꿈 실제로 햇살이 쏟아지는 만남의 광장이나 아늑한 분위기 있는 곳에서 우연과 필연도 아닌 어쩔 수 없는 인연을 만나게 된다 상봉 동어 합의 계약 등을 하게 된다 택시 안에서 다른 사람과 담배를 피우는 꿈 아주 중요한 계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택시를 타고 즐거워하는 꿈. 어떤 기업의 리더, 장의 역할을 맡게 되고 여생을 성공적으로 살게 된다. 택시를 타고 가다가 모르는 사람과 승하는 꿈. 어떤 사업에 남과 같이 공동 투자를 하여 한솥밥을 먹게 된다. 인연을 만난다. 택시의 휘발유를 채우는 꿈. 어떤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게 된다. 택시를 타고 있는데 앞으로 전진은 못하고 뒤로 후진만 하는 꿈. 어떤 일의 용기와 과단성을 잃고 의기소침하게 된다 태보 후진성이 있다 택시 기다리는 꿈 단체 가입 협조기관 청탁한 일 소원의 경향 등을 기다리게 되거나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택시를 타고 있는데 앞뒤로 막혀 움직이지 못하는 꿈 어떤 일의 용기와 과단성을 잃고 의기소침하게 된다 태보 후퇴를 하게 된다 택시기사가 엉뚱한 곳으로 운전을 하는 꿈 윗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자유분방한 행동을 하다가 망시를 당하게 된다 택시 안에서 풍경을 바라보며 가는 꿈 자신에게 닥쳐올 어려움을 미리 예견한 꿈 택시를 세워도 서지 않는 꿈 자신이 서지 않는 그 택시처럼 감정에 강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택시를 못 잡는 꿈 자신이 서지 않는 그 택시처럼 감정에 강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택시가 잡히지 않는 꿈 택시를 세워도 서지 않는 꿈 자신이 서지 않는 택시처럼 감정의 강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타버리는 꿈 주위의 방에 요소들이 생겨나거나 들어가고 싶었던 직장이나 단체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시험에서 떨어진다. 택시 강도를 당하는 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실패를 하게 되어 큰 손실을 겪게 된다. 택시 안을 들여다보고 타지 않는 꿈 청탁한 기관, 청혼자, 기타의 내부 사정, 가문이나 내력 등을 알아보고 인연을 맺지 않는다. 택시를 잡는 꿈 취직이나 승진 시험에 좋은 성적을 얻어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하거나 승진하게 된다. 택시를 타는 꿈 택시를 타는 꿈은 자신을 인도해 줄 상대를 갖고 싶다는 소망의 표현이다. 택시에서 내려주는 물건을 받는 꿈 택시에서 내려주는 물건을 받는 꿈은 기관, 회사 등에서 일, 권리, 이득, 명예를 얻게 된다. 택시 요금 때문에 운전기사하고 말다툼을 하는 꿈 하루 온종일 기분이 불쾌하고 구설수와 망신살이 뻗치게 된다. 사고가 발생한다 택시 강도를 제압하는 꿈 현실에서 하고자 하는 일의 위기가 닥쳐 오지만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된다 택시가 달아나는 꿈 협조기관이나 청탁한 일, 소원의 경향, 단체 가입 등을 기다리지만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택시를 기다리거나 택시가 그대로 달아나서 승차를 거부당하는 꿈 단체 가입, 협조기관, 청탁한 일, 소원의 경향 등을 기다리게 되거나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택시에서 내려주는 물건을 받는 꿈 기관, 회사 등에서 일, 권리, 이득, 명예를 얻게 된다.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는 꿈.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거나 이루어진다. 택시 기다리는 꿈. 단체 가입, 협조기관, 청탁한 일, 소원의 경향 등을 기다리게 되거나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택시가 계속 푸짐만 하는 꿈. 진행하고 있는 일에 결단력과 판단력이 사라져 한발 물러서는 일이 발생한다.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타이어가 펑크난 꿈. 진행하고 있는 일이 지연되어 마감일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 방 안으로 택시가 들어오는 꿈. 집단항의 등에 직면하거나 기관의 추천을 받게 된다. 택시 안에서 금반지를 줍는 꿈.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고 혼사 문제가 들어온다. 행제, 재물, 돈, 임신 등의 기운이 따른다. 자신의 집에 검은 택시가 들어와 있는 꿈. 처녀의 경우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된다. 집안에 누군가가 사고로 인해 초상을 치르게 된다. 택시 꾸며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